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철권 스트리트파이터 킹오브파이터즈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네 바로 고인물 존맛 이 아니라 바로 유명한 3대 격투게임이죠 이 외에도 많은 지류의 격투게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격투게임만 다루는 대회에서 캐릭터가 야하다는 이유로 대회를 일시중지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킹 오브 파이터스 어린 시절에 많이 들어봤던 이 이름들은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파괴당하기 딱 좋은 격투게임이죠 바로 이런 격투게임만을 다루는 대회가 있는데요 에보, 에볼루션 챔피언십 시리즈라 불리는 대회입니다 이 에보는 1996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격투게임 대회로 생각보다여러분들은에버에서일보에서은어난많상황들은상을들 영상을 로 접해 영상으보접해이있습니보신적이영상니다이영상은아이못보신분이영을 정도로 유명이영상이죠 잠깐 보고 보고 가시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보셨죠? 이 장면 다들 한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유명한 장면은 에보 2015에서 나온 장면으로 한국 선수의 이름은 풍림꼬마 줄여서 풍꼬라고 불리는 선수로 격투게임계에서 알아주는 선수죠 바로 이런 에보는 독특한 경기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 경기를 진행할 시에 정해진 자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서 하는 사람, 주저앉아 하는 사람 등등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는 곳이죠. 이런 에보는 매년 열리고 있고 에보 2017은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철권세븐에서는 한국인 선수들이 나란히 1,2,3등을 하며 싹쓸이를 하는 등 아주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는데요. 바로 이 대회 도중 이슈가 될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여성 캐릭터의 복장 문제로 경기가 일시 중단된 사건입니다. 지난 17일 일본의 이노우의 료타 선수와 미국의 두당 선수가 경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5의 8강 경기가 한창 중이던 중 당시 이노우의 선수는 스트리트 파이터 2부터 등장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케미 화이트를 선택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케미 화이트는 노출도가 높은 의상을 입고 있으며 이 의상은 케미의 트레이드마크로서 아주 오랫동안 케미가 입어온 기본 코스튬인데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 케미는 앞덤블링을 하는 승리 포즈를 취했으며 이는 에보 외 여러 게임 대회를 중계해주는 북미의 스포츠 채널 espn을 통해서 전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세트를 시작하려고 하자 관계자가 이노우에게 케미의 코스튬 을 교체해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결국 이노우에는 케미의 dlc 목장인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채로 경기를 재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했지만 이를 지켜본 팬들은 ESPN의 지시가 선수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항의하였습니다. 적어도 공정한 중계에 관한 문제라면 경기 시작 전에 미리 이런 사항 등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이 때문에 선정성 판단 기준까지 논란이 번졌는데요 이런 espn의 대처가 모순이고 잘못되었다는 주장에는 평소 실제 여성들의 노출이 많은 경기인 비치발리볼 같은 경기도 중계하면서 그보다 덜한 게다가 가상의 캐릭터인 케미의 복장을 제재삼는 건 뭔가 모순이 있다 라는 주장이었으며 반대 측에서는 espn의 대처는 올바르며 앞으로 많은 게임사들은 이런 여성에 대한 섹스어필을 줄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커뮤니티는 찬반농쟁으로 한창 뜨거워졌죠 얼핏 보면 espn 측이 중간에 갑자기 m 매모한 기준으로 캐릭터의 코스튬 변경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espn 측은 작년 에보 2016에서도 레인보우 미카의 복장이 선정적 이라면서 코스튬 변경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espn 측에서는 계속해서 선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제지해왔지만 지금처럼 경기 중간에 선수에게 변경을 요청하는 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